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밴드 y b 의 윤도현입니다 어, 저작권 명예의 기증자로서 이번 아리랑 응원과 부르기 참여있기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자 아리랑 응원과 음원에 노래를 할수 있게 되어서 어,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한 아리랑 응원과 음원은요 저작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음원인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아리랑 의원과 국민 보컬 버전의 주인공도 모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가로 태어난 아리랑 음원이 대한민국 국민과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파이팅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